오늘은 꺽지를 잡으러 왔는데요. 오늘 사용해 볼미끼는 어, 이렇게 삥구색 송어 잡을 때 쓰는 겁니다. 이삥구가잘 문다고 하네요. 꺽지를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2g 어, 짜리입니다. 2g 딱 지금 물 많을 때 사용하면 좋은 어, 그런 스푼이에요. 오 히트. 작은 사이즈의 꼭지 한 마리. 오 히트. 꺾지한 마리. 오 히트! 오 크다 힌쥬 쓰는데꺽씨 작다 뭐야? 우와 우와, 우와. 뭐야이거 뭐야이거 소어를 <웃음> 잡았네 이야 안 떨어지게? 그 중에서? 와, 으으 음. 송어를 잡았습니다. 와, 와, 엄청 묵직해가지고, 뭔가 있는데. 와, 송어. 야, 송어 잡았어. 연못에다가 가져갑시다. 와, 송어가 잡혔줄 몰랐네. 송어 잡았는데 엄청 커요 한 제가 20? 한 30cm 정도 되는 꽤큰 송어를 잡았는데 야 안타깝게도 연못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근육이 경직돼서 죽을 것 같네요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근육이 다 경직됐어요 이러면 살지 못합니다 어 이게 송어가 걸어 올렸는데 금방 죽네요 생각보다 에휴 세상자 이거 뭐 어떻게 살려줘도 죽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